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카펜터를 활용한 이케스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부신사의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뭐 이제 주로 카펜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 그 전에 무신사에서 이제 어떤 오토스케일링을 쓰면 저희한테 잘 이제 적합할까 이런 고민들을 고민하는 이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카펜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카펜터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무신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능을 이제 하나 하나 소개하면서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어, 무신사에 맞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현재 무신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무신사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마스터가 계십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제 EC2 기반으로 운영을 중이다 보니. 어, 좀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강한 편입니다. 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평소에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이 좀 많이 일정한 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피크를 좀 쳤다가 <웃음> 어, 오전 12시, 어, MZ 세대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오전 12시, 네, 새벽 1시, 이럴 때도 좀 피크를 많이 치는 편입니다. <웃음>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트래픽 상승률이 좀 이제 완만한 편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CPU 사용률 기반으로 좀 안정적으로 스케일을 이제 하기 좀 쉬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마다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이제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런데 이제 무진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첫 번째 이제 요즘에 좀 광고를 많이 했던 다 무진사랑 해랑, 그다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이 지표는 작년 불프 결과있는데요 <웃음> 저는 이제 올해 입사해서 사실 작년 불프를 딱 한번 만끽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누적 판매액이 1,232억을 달성했고요. 7일 동안 무려 906만 명이 저희 스토어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정말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고 네, 저희도 정말 한달 전부터 어, 정말 네, 다양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트래픽 패턴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상을 이제 보입니다. 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불프나 어, 요 최근에 진행된 이제 무진장 세일 같은 경우 이제 그 타임 세일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마다 세일을 진행을 하고 그때 정말 많은 트래픽과 주문이 이제 몰리는 패턴을 지금 그래프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사실 CPU 기반으로는 절대로 이 트래픽을 한 번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어느 시점에 이벤트를 할 거라고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리 뭐 어, 이벤트 발생 한 15분 전뭐 20분 전에 미리 인스턴스를 다 증설을 해놓고 이벤트 이제 어, <웃음> 트래픽을 무리 없이 다 소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벤트 딱 끝나자마자 한뭐 20, 30분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CPU 상류 기반으로 인스턴스가 점점 줄게끔 해서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제이 짧은 이유가 어, 정말 피크 때 사람들이 쫙 사서 이제 물건이 다 품절되는 거예요. 이제 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런 패턴을 자주 보이게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빠르게 스케일 인 아웃이 돼야 되고 또 저희가 물론 이제 많은 이벤트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간혹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제 뭐 이벤트 뭐달력에는 저희가 이제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냥 이름만 보고는 어, 어디 브랜드인가 같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엄청 유명한 뭐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제공한다. 하면 이제 저희는 모르는데 막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어, 뭐야? 뭐야 하면서 포토카드야? 하면서 막 예. 그런 이제 이벤트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도 어, 가능한, 좀 빠르게 증설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아, 참고로 올해 불프는 이제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 고입니다 <웃음> 네. 다음 달 고시고요. 저는 이거 끝나면 이제 열심히 불프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어, 스케일이라는 것이 모두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적합한 인스턴스를 적재적소에 빠르게 비용 효율 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핵심은 여기 작게 있는 내가 정확하게 이제 SRE 팀이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저렇게 피크 시간 대 되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있고 정말 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막 클러스터 갑자기 죽었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다 보니까는 사실 저게 핵심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편하고 빠르고 좀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이제 오토 스케일러를 어 저희가 이번에 찾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아마 대부분 EKS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 무신사가 처음 이제 EKS를 도입할 당시에는 사실 카펜터 같은 뭐 선택지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뭐 회사가 애초에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요거를 뭐 계속 그냥 쓰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단 k 버네티스를 개발 환경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어,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러를 쓰지만은 그럼에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노드를 좀 넉넉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전이 완료가 이미 오래전에 돼 있었고 네, 알파나 프로덕션 환경을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요번 핍프 때도 아, 어, 일부 서비스들을 아마 그 쿠버네티스에서 한번 해 보고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개선을 해 나가려 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어, 카펜터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거의 솔루션으로 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오토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작동이 됩니다. 먼저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컨트롤러가 이제 주기적으로 파의 상태를 툴링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 스케줄링 안된 파이 있네? 하면은 오토 스케일러 그룹의 개수를 1 늘리는 식으로 해서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자체는 모니터링 하다가 오토 스케일러의 값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따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직접 뭔가를 하거나 그런 액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클러스터 케이스 케일러가 욕을 좀 많이 먹는데요 <웃음>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원을 두 군데에서 각각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서로의 데이터가 다르게 되고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동기화가 안되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는 어, 거기서부터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가령 이제 오토스케일링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직접 직접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는 역할을 맡죠.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그걸 이제 인스턴스라고 대하고요. EKS는 그 인스턴스를 노드라고 노드라는 엔티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등록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드에 더 이상 스케줄링이 되지 않도록 콜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드의 모든 파스를 이제 모두 빼버리는 드레인 처리. 혹은 이제 노드의 리소스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상용 파악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EKS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문제는 이두 개가 각각 서로 따로 놀고 있고 정보를 이제 전혀 공유하지 않아서 네 이런 가장 이제 쉬운 사례인데요. EKS에서 만약에 노드를 뭐 KNS나 뭐 이제 여러 툴을 이용해서 삭제를 했으면은 실제로 그, 인스, 그 노드 가 있는 인스턴스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뭐 EKS한테 나 삭제할게 라고 뭐 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EKS에서 수동으로 노드를 삭제하셨다면 꼭 ASG 가서 그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뭐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 노드들이 여러 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보통 사실 노드를 수동으로 삭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아 누가 봐도 이제 뭐한 파세 그 노드의 CPU가 한뭐 30개가 있는데 한100 마이크로 CPU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지우고 싶잖아요. 어차피 딴데도 이제 이사할 것도 많은데 막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씩 혹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지우기 이사를 한다거나는 뭐 필요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인스턴스를, 개수를 줄여서 줄이는 방식이 되게, 어, 옵션이 몇 가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제일 오래된 노드를 지운다거나 혹은, 어, 제일 이제 뭐그 마지막에 생성된 노드를 지운다거나. 네. 근데 이제 어떤 옵션을 쓰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껴있는데, 2번 노드만 이제 리소스 상위 굉장히 적어서 얘만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번 노드를 막 꽉꽉 차고 있는데 그걸 괜히 죽여봤자 어차피 걔네들 전부 다또딴데 노드를 옮기고 해서 좀 불편함을 이제 초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2번 노드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2번 노드를 드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ASG 가서 이제 해당 노드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노드들한테 전부 다 이제 프로텍트 옵션을 켜요. 그래서 그 개수를 줄여도 그 인스턴스가 삭제되지 않게 방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드 개수가 줄면서 내가 원하는 노드도 삭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어,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말로만 들으서도 굉장히 빡세죠. 그리고 만약에 노드가 뭐한 네다섯 개 있으면 상관없는데 막뭐0 개, 2 0 0 개다 그러면 언제 뭐 그걸 다 하고 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막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50번째 있는 노드다. 하면은 오래된 순을 하든 마지막으로 하든 만 9개를 갖다가 이제 프로텍트 걸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당연 히좀 이상하죠. 네, 이거 하나 지우겠다고. 네, 이처럼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피부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예시들 전부 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오토스케일러는 풀링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EKS나 아니면 AWS에 API를 싸서 상태를 직접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모니터링 해야 될 인스턴스도 많은데다가 피크 시간 대에 자주 그걸 하고 있다면은 어, 그리고 가뜩이나 API 소모량이 많다면 API 제한에 도달해서 막 증설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적어놨는데 이제 스케일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네. 그 느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함 때문이고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막 잘해놨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이그 리소스 적은 노드 하나를 그냥 지우면 인스턴스가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막 돌고 도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어가뜩이나 저희는 이제 노드를 빠르게 스케일 인, 아웃도 해야 되고 직관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 보니 그럼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어, 카펜터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펜터 자체는 그 초기 출시했을 때부터 눈여겨는 봤는데 어, 그 사례나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그 정말 쿠베에서 노드는 약간 근간을 이루는 건데 이거를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 어렵다 보니까는 레퍼런스도 실제로 되게 적어요. 최근에 대해서야 좀 이제 몇몇 업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다양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네, 아, 카펜터로 해도 저희 문제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개발 알파 같은 경우 모두 이전을 하고 프로덕션도 이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펜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웃음> 클러스터 토스케일러와 마찬가지로 언스케줄링된 파트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 방식이 살짝 다른데요. 어, 카펜터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팟이 생성되고 언스케줄링 됐다 그런 이벤트를 직접 이제 퍼셉 방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API 같은 뭐 그런 영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풀링보다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스케줄링 어, 팟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 오토스케, 오토스케일러는 10초마다 풀링을 한다. 그럼 10초 뒤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펜터 같은 경우는 발생하자마자 어바로해서 노드 증설 해버리기 때문에. 어, 속도는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증설을 하고 네. 이때 이제 스케줄링 안된 팟을 발견하면은 그 팟에 어, 아, 그 팟이 어떤 노드에 이제 할당이 돼야 할지 그 스펙을 평가를 하고 그런 그 스펙에 적절한 노드를 찾아서 생성을 해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아까 말씀 아아 말씀드릴 아, 것 중에요. 네. 비어 있는 노드를 발견한다면은 자동으로 제거하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노드를 새로 증설하는 것을 프로비저닝, 그다음에 노드를 제거하는 것을 디프로비저닝이라고 부르고 이두 가지 꼭지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예, 네, 근데 오그 이제 카펜터 설명 시작하는데 10분이 지났네요. <웃음> 그래서 끝났어요, <웃음> 이 <웃음> 네,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카펜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비저닝에 해당되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카펜터에서는 프로비저널이라는 이제 n e t 티스 커스텀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ASG를 대체하는 효과를 어, 만들어 내는데요. 네, 여기 어, 잘 보시는,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매니페스트가 어, 프로비저너라는 이제 커스텀 리소스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도 똑같이 뭐 디페, 음, 디플로이먼트나 레프리카세처럼 일반적인 이제 쿠버 리소스이기 때문에 아르고시스나 스피나이커 등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프로비저너를 복합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렇게 여러 프로비저널이 있을 경우에는 카펜더는 이런 것들 중에서 스케줄링에 이제 적합한 프로비저널을 찾고 혹은 이제 좀더 점수가 높은 프로비저널을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로비저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 시작 템플릿이 필요 없다는 부분인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경우에는 꼭 이제 시작 템플릿이 필요하죠. 네,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서브넷 어떤 보안 그룹에 배포할지 이제 명세를 하게 되는데 프로비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작 템플릿 비슷한 걸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거 없어도 그냥 프로비저널의 명세만으로도 다 이제 원하는 노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그룹과 서브넷 이건 필수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때 어떤 서브넷에 어떤 보안그룹을 활용해서 노드를 띄울지 이제 찾을 때첫 번째로는 해당 서브넷과 보안그룹에 있는 태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리소스를 찾아서 프로비전너가 적용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carpenter.shdiscovery 그서 요게 이제 자동으로 찾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 특정 이제 그 리소스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네, 딱 그걸로만 배포해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서브넷을 추가했는데, 프로비전을 수정 없이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되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태그 방식의 디스커버리 방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어, 우리는 서브넷을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고정적으로 서브넷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면 아이디 방식으로 명세하는 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설된 인스턴스에 EC2 태그도 이렇게 직접 여러 개를 추가할 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추가된 태그를 활용해서 뭐 EC2에서 비용 관련된 지표를 뽑아보거나 혹은 운영할 때, 아, 이게 어떤 노드구나 라고 판단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명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만약에 스토리지 명세를 안 하고 이제 노드를 배포를 한다면 은제 기억에 아마 20기간 가서 되게 작은 노드를 이제 스토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를 배포하자마자 만약에 이제 다양한 팟을, 여러 개의 팟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캐싱을 하고, 이 이미지 캐싱 때문에 디스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실제로 배포 지원이 발생하고, 네, 아니면은 막 갑자기 막 이미지 캐시를 지우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 꼭어 넉넉한 사이즈의 볼륨을 할당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뭐, 호스트 패스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여기에다가 꼭한 볼륨 말고 여러 볼륨을 직접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직접 AMI를 지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카펜터는 자동으로 가장 최신의 EKS AMI를 활용해서 노드를 배포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 뭐, 새 노드를 배포할 때마다 그냥 가장 최신 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G4DM 같은 이제 GPU 인스턴스를 띄우게 된다면 또 카펜터가 자동으로 이제 EKS에 GPU 최적화된 AMI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뭐 매니지드 그룹으로 이제 띄운다거나 하면 직접 이제 GPS 어떤 AMI를 써라고 직접 명사를 해줘야 되는데 카펜터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줘서 네,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요. 어, 이렇게 보안그룹이나 서브넷 스토리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스토리지, 그 외에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쿠블렛 할 정도도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방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좀 대표적으로 ASG와 어, 이제 오토스케일러와 카펜터가 다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웃음> 어, 가장 기본적으로 온디맨드로 띄울지 스팟으로 띄울지를 단순히 a 기 어레이에 넣다 뺐다 만으로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둘다 선택 둘다 사용하겠어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어, 스팟 인스턴스를 먼저 띄우게 됩니다. 다만 스팟이 만약에 없다면 자동으로 이제 온디맨드로 띄워 주기 때문에 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정말 이제 그몇 글자 한뭐 일곱 글자 추가만으로도 좀더 안정적으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스팟만을 쓰게 된다고 하셨을 때는 가능한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를 쓰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원래도 이거는 이제 스팟의 이제 베스트 프티스로 알고는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여러 인스턴스 타입들의 스팟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인스턴스 스팟 없으면 딴거 쓰면 되니까 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개로 그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팟 중에서는 카펜터가 이제 어 최대한 만약 스팟 노, 스팟을 띄었을 때 그게 최대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걸로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어 코드를 살짝 보긴 했는데 이제 약간 의뢰 짐작으로는 이제 가장 저렴한 혹은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그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냐면 사실 스팟도 정말 잘하면은 안 죽이고 몇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 노드들이 증설되더라도 이제 리미트 리소스 기준을 리소스 기준으로 리미을에 이제 제어를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일 인스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딱 개수 기준으로 최대 뭐 노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카펜터 같은 경우는 뭐 T 타입도 하고 뭐 M 타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인스턴스 개수 기준으로는 이제 이게 불가능하고요. 이제 CPU 혹은 메모리 기준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만약에 내가 1 0 0개를 했다고 해서 꼭한 999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증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999개 때뭐 12개짜리 뭐 CPU 12개짜리 인스턴스 한번딱 올려지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설이 안 되는 방식 이 이제 짜여져 있어서 너무 이제 저 값을 이믿으시면안 됩니다. <웃음> 근데 이제 만약에 어 저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 리밋이 참 애매해요. 내가 이걸 한몇 대로 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이 많으실 때는 지금 뭐 선언한 이제 인스턴스 중에서 적당히 이제 중간값을 써서 네, 하면 되는데. 네, 지금 5분이 남았다고 해서 큰일 났어요. <웃음> 네, 만약에 오늘 이거 다안 끝나면은 일단은 네, 요거는 이제 공개 드리고 뭐 컨테이너나 다른 소모임 발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디프로, 아니, 이제 프로비저닝 옵션은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개가 있어서 어, 원하시는 거를 막 이것저것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노드가 증설이 될때 이제 카펜터는 가능한 팟에 적합한 인스턴스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m5x 라지와 뭐2 x 4x 라지를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띄우는 팟이 m5x 라지보다 계속 작은 것만 계속 띄우고 있으면은 그냥 주구 장창 m5x 라지로만 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 원래 x 라지가 4x 아니 이제 cpu가 4개짜리인데 만약에 세 개짜리 팟을 계속 띄우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1 CPU 만큼 계속 인여 공간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꼭 작은 인스턴스보다는 적어도 한두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 그럼 이제 m5 2x 라지는 언제 쓰냐? 만약에 m5 x 라지보다 더 이제 큰 팟을 배포를 할때 그때 2x 라지나 4x 라지가 자동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소소한 팁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리퀘스트값으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퀘스트 한 평균치하고 리밋을 정말 맥스치로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운영하다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퀘스트 기반으로 그 오버 커밋이 정해지다 보니까는 어, 정말로 모든 서비스를 피크 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빅트가 자주 발생하고요. HPA 역시 리퀘스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중간 값이 아니고 맥스 값 기준으로 설정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많이 편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오토스케일러를 쓰면은 이제 p v 이슈 때문에 단일 서브넷에서 노드 그룹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 카펜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고요. 좀 빨리 네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PV 같은 경우에는 네, 단일 서브넷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는 만약에 오토스케일러가 다른 서브넷에 인스턴스를 배포한다면 은 이제 팟이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팟이 뜬 뒤에 해당 음. 팟이 물고 있는 PV의 가용 영역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노드 그룹, 아니 이제 맞는 가용 영역에 이제 노드를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용 능력을 여러 개를 둬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중치 기반으로 배포된 인스턴스 타입을 설계할 수 있는 게또큰 특징이긴 한데요. 디프로비전 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는 노드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드를 자동으로 만료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해당 노드의 이제, 데모셋을 제한 모든 팟이 없다 하면 30초 뒤에 뭐 자동으로 삭제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한 1주,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노드를 자동으로 삭제해라는 옵션을 활용을 해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AMI를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노드가 죽었을 때 다른 노드에 재배치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그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드가 제때 드레인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이제 이때 노드가 제때 드레인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언스케줄링 상태로 노드가 남아 있어서 어~ 계~ 이제 컷 팬터는 어~ 팟이 이제 뭐~ 스케줄링된 노드가 없네 해서 계속 증설 하고 이제 그~ 일정 뭐~ 한2 주가 지나서 다시 노드 정리하려고 했는데 드레인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 팟 디스트리뷰트 버짓이라는 것 때문에 서비스, 팟이 특정 개수가 이제 보호가 되고 있거나, 혹은 주피터 허브처럼, 이제 디플레이먼트나 뭐, 레플리카 셋, 혹은 잡이나 크론 잡이 없는 팟이 직접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죽이면은 오너 레퍼런스가 없어서 다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레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팟을 사용하는 노드가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드레인 전략이 안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재 우리 클러스터에 뜨고 있는 노, 팟이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지나 한번 검토를 하고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이 남아서 네 노드를 줄여도 다른 노드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큰 노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작은 노드 여러 개보다 큰 노드 하나 띄우는 게 저렴하다면 카펜더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큰거 하나를 띄워줍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좀더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도입하고 원래좀 많이 넉넉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 한 18대 정도 운영 하던 거를 9대로 꽉꽉 채워서 할수 있었고 또실제 리소스 이제 할당량이 한 40% 정도로 이제 널널하다가 이제 90%로 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x 라지 6대를 이제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써서 이제 좀 자주 그 이빅트 당하면 안 되고 정리되면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좀큰걸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8x 라지로 줄이면서 이제 비용을 거의 한월1 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카펜터를 하더라도 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불프처럼딱 특정 기간에 어, 충분한 노드를 미리 확보해 놓는 건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버프로비전이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버프로비저닝은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깡통 팟을 미리 배치해 놔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팟들이 배포될 때는 해당 깡통 팟들이 이제 다 이빅트 당하고 그 자리에 팟들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럼 이제 당연히 깡통 팟도 파시니까는 이제 배포할 노드가 없거든요. 그럼 카펜터가 새로운 노드를 띄워주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럴, 이걸 이제 활용하면은 아무리 카펜터를 쓰더라도 한 1, 2분 정도 이제 프로비이 걸리는데 그걸 이제 사전에 할 수가 있어서 더좀더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뭐 노드가 한 100대, 200대 넘어가면은 오버 프로비젠이 잡기도 애매해요. 이제 그때는 어, 그 안티 어피니티를 활용해서 무조건 해당 팟은 노드에 하나씩만 있도록 하고 한 1ms CPU 정도를 할당을 해요. 그러고 나서 10개를 배포하면은 카페터는 어, 이 팟은 안티 어피니티가 먹혀서 무조건 노드에 하나씩 있어야 되네? 근데 없네? 하면 노드를 계속 증설 해서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라는걸 활용해서 캐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시간에 특정 개수의 팟을 그 띄우는 걸 보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면은 기존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처럼 특정 시간에 해당 팟이 한뭐 100개 정도 뜨게 해서 그럼 이제 노드 100개가 딱 증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제 이벤트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줄게, 줄고 그러면 또 이제 정리되는 패턴을 해서 어 기존처럼 똑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